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루토 뽑기 좀뜬거없긴 한데 갑자기 2020년이 끝나면서 2021년이 되잖아요 네, 2021년 되기 직전에 음, 아마 마지막으로 5선 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루토구요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얍! 자, 브루마? 어, 뭐야, 여기도 나루토가 있긴 있네 기본, 기본 레어가 나루토네? 음, 어! 얘, 그, 그, 원피스에 나오는 코, 그, 누구였지? 기억이 안 나, 갑자기. 아! 아, 저격왕으로밖에 기억을 못하고 있어. 누구였지? 아,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아, 누구였지? 무섭나자! <웃음> 감사합니다. 예. 네. 얘, 얘가 저격, 저격왕이잖아, 저격왕. 음. 어? 야 누구야? 손쿡? 얘 누구야? 손쿠얘 역시 7개의대자 나오는 그 갱가? 아, 아닌 것 같은데, 옷은 다른데? 누구지? 어! 얘도 나와요? 오, 뭐야. 오, 이 캐릭터도 있는 줄 몰랐어. 자, 나루토 음. 오, 뭐야, 프리더가 나왔네. 어 뭐야, 꽉 찼어. 야, 한번 뽑았다. 벌써 꽉 찼어? 자, 부르마는 들어가 그리고 아얘 한번 써보고 싶어 얘는 냅둘래 궁금하니까 냅둡시다 음 궁금하니까 한번 냅둬볼래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써볼래요 자 나루토 우소 어 손쿠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음자 우소 어디서 나오는 애야? 되게 생기고 반달 맞어. 그래서 나 반인 줄 알았어. 우소? 자, 손쿠? 음, 나루토? 스리즈? <웃음> 어, 슈퍼리더 자, 오성을 내가 버렸다고? 무슨 소리야? 아니야, 있어 있었어. 어, 이거, 이거, 여러분들 버린 거 아니고, 이거 먹인 거예요, 먹인 거. 오나 진짜 버린 줄 알고 좀 심장 놀랬다 자 넣읍시다 자 한번 뽑아봅시다 손쿠 우소 손쿠 음, 손쿠 손쿠 아 뭐야 너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나루토 나루토 프리저 선원쿠 우소 어, 확실히 잘 안나오기는 하네요 어. 자 나머지 애들 모두 이 안으로 넣어주도록 합시다 프리더도 나중에 쓰자 나중에 나중에 더 나오면 쓰고 일단은 자리가 없으니까 좀 넣어놓자 자더 뽑아보죠 나루토 뻗대 오케이 자, 나루토 우성 등장했구요 어차피 뽑을거라고 예상했습니다 <웃음> 왜냐면은 어, 해보니까 3천개 있그 뭐야, 보석이 3천개 이상 있으면은 무조건 우성은 뽑아요 예 아무리 안나와도 우성이 뽑힙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간단하게 뽑았네요 예 그렇게 막 어렵게 뽑지는 않았어요 되게 쉽죠? 자, 좋아요 어 어, 뭐야, 구름아 떠 나왔네 야, 우루마도 왜 이렇게 뽑기 어렵냐?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<웃음> 자, 오케이. 일단 나머지 캐릭터들은 모두 집어넣도록 하죠 찡글. 우리 정승준님 첫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일단은 나루토 뽑았습니다. 몇개 썼지? 아까 4,500개였나? 음, 한한 1,1300개 정도 쓴것 같네요. 1,300개 정도? 그런 거같네요 오케이. 자 나루토도 한번 강화해 보도록 하죠. 나머지 나루토의 테 나루토를 넣어서 봅시다. 워낙 얘는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 리뷰를 안 해줘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. 자, 나루토 등급을 조금 보 봐보도록, 봐보도록 할게요. 우리 나루토 등급은 자 등급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나루토 비스트 등급은 이제 S 플러스는 미오크. S등급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마 음, 많이들 좋다고 하는 캐릭터들 뭐디 o 같은 경우가 있고 A등급에 음, 이제 A등급에 나루토 차크라모드 버전이 있습니다 네 A등급이고요 오성캐릭터기는 한데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돼요 음. 자 그래도 아무튼 우리 몇 번째냐 하나 둘셋넷다 여섯 번 여섯 번째 신규 오성 캐릭터를 한번 얻어보았습니다 나루토 비스트모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음...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사내미가 알아서 다합니다 <웃음> 자 오늘은 우리 어... 1 2월 20... 10월 31일 곧 2020년이 끝나가는 무렵에 한번 마지막으로 뽑아보는 오성 뽑기 컨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2 0 2 0 1년에는 정말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꼭잘 지내보자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 구독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로 끝내도록 할 겁니다 <웃음> 우리 여러분들 2021년 꼭 대박나시기 바라고요 2020년 모두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2021년에는 많은 걸바라지 않아요 저는 2021년은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 평범했었던 2019년때처럼 평범했었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음꼭 2021년엔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코로나 종식되면 꼭 같이 뛰어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백나른이었습니다